아 근데 이게 얘 오래갔는데 얘 오래갔는데 짐 나간 새우를 찾습니다 꼭좀 돌려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쩌고저쩌고 리뷰의 김결열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넌버섯시고난 펴고셔야 이거 개오래된 면좀 뜬금없지 않나 이거 그거 아니야 안...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거 아니에요? 대오래된 드라마? 영화? 영화? 뭐 어쨌든 튼편수랑뭐요 음, 프로그램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명작 표고샤 사? 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표고샤 표고는 알겠고 표고는 표고버섯인 것 같고 샤는 뭐지? 샤는 새우 샤? 샤우? 샤우? 아닌데? 여튼 뭐 까보면 알겠죠. 까보면 알것 같고요. 제가 프로그램을 안 봐가지고 3,700원이에요. 일단 가격은 가격이 편의점 음식치고 세죠. 근데 뭐맛있 쓴댔죠. 사실은 <웃음> 안에 내용물은 요렇게 생겼습니다. 요렇게 생겼고요. 요두 친구가 같은 친구 맞아요? 얘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뭐야? 이게 하나는 딴 거야? 얘가 표고고, 얘가 샤야?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어, 근데 냄새가 죽인다 오, 이게 약간 명절 냄새가 난다 그죠? 명절 냄새가 좀 나요 근데 그 말은 조금 한편으로또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3,700원짜리 표고버섯 전? 좀선 넘었지 아, 그냥 잘 보이나요? 이렇게 표고버섯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뭐이렇 새우살이 있는 부분이 있고 위에는 튀김옷으로 덮여 있고 뭐 파슬리 같은 걸 위에다 뿌려놓은 것 같아요 뭐 그리고 특별히 재료가 들어가는 게뭐 어육 뭐 치즈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아있겠고요 토마토소스도 안에 아마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잘라봐야 알겠죠 음, 아, 뭔가 딱딱딱 표현을 못하겠네 애매하다 음. 맛있거든요 가격이 가격인지라 새우 맛이 좀 이렇게 팡팡팡 하는 걸 기대했는데 이게 오 갔는데 얘오디 갔는데 찜 나간 새우를 찾습니다. 꼭좀 돌려 보내 주세요. 3,700원. 3,700원. 3,700원. 3,700원. 이게 3,700원? 요게? 표고버섯 전 두개가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아, 근데 음, 그건 있어 아내가 진짜 풍실하긴 해요 아내가 되게 풍성하게 들어있긴 해 그거는 맞아 이거는 인정 표고버섯도 무슨 이따마는 거 쓰고 안에 뭐 되게 많이 다져 넣었거든요 표고버섯 맛이 제일 진하게 나고 그 다음에 알수 없는 뭐 그런 맛들이 좀 나는데 치즈 맛은 좀 난다 아쉽네 좀그분 너무 아쉽다 음. 요거 한번 피디님 한번 드셔보도록 하죠 좀 소주 좀 많이 찍어드릴까요 적당히만 이 칠리소스랑 어울리나? 잘 모르겠다. 드셔보시고,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. 다 드시네. 그쵸? 아니, 그래. 피디님 지금 바로 먹자마자 갸우뚱했는데, 그런 맛이 맛은 있거든요?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, 못 먹을 맛은 아니야. 근데 이게 3,700원에다가, 무슨 막, 뭐가 막, 뿜빰뿜빰 할것 같이 디자인을 했고,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, 그렇지는 않다. 그냥, 맛있는 표고버섯 전? 아. 아니 맛이 없지 않으니까 더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다 근데 내돈 3,700원이면 좀 빡치는데 남의 돈 3,700원이면 괜찮아 어 남의 돈 3,700원에 요거 두 개니까 하나만 딱 뺏어 먹는 느낌이면 진짜 와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라는 느낌인데 내돈 3,700원으로 이거 두개다 먹는다? 굳이 그래야 될까요? 근데 나는 편의점에서 약간 요런 라인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 사실 이거 반찬으로 먹긴 좀 그렇잖아 그리고 이게 한끼 식사다? 그것도 아니야 간식? 또, 그런 느낌은 또 아니란 말이야. 간식을 한 느낌은 아니야. 그럼 이게 어느 포지션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, 그냥 신기해서, 오! 나왔대. 한번 먹어볼까? 이 정도 포지션이거든요? 그럼 사실 이거는, 한땅확 해먹고 빠지는. 씨. <웃음> 씨, 한테고수당할라나다 먹어봤습니다. 맛있게 먹었고요 평가를 또안할 수가 없겠죠? 뭐 지금까지 계속 했지만 정리를 좀안할 수가 없겠죠? 맛은 있어! 맛부터 평가를 하자면 맛은 있다 맛만 보고 먹을 거면 뭐한 번쯤 도전해봐도 뭐 그렇게까지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칠리 소스가좀 아쉽다든가 새우맛이 아쉽다든가 뭐 그런 건 있는데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뭐못 먹을 정도라든가 별로라든가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맛있는 표고버섯 전을 먹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식사하 느낌이고 근데 이게 언제나 그렇듯이 맛도 맛인데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맛있으면 가격을 안 따지는 건 저기 뭐 어느 정도 좀 이게 있어야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닙니까? 3,700원이란 가격 이게 맞나라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아닌 것 같다 요거는 좀 솔직히 손이 잘안 가는 가격이고 저도 저만 해도 <웃음> 유튜브 촬영해야지 하고 집어 오긴 했는데 제가 유튜브 촬영을 안 했으면 요거는 거들떠도 안 보고 옆에 있는 아주 맛있는 백종원 도시락을 먹었겠죠 한줄로 평가를 해보자면 내돈 주고 난사 먹을 것 같고 남이 사 먹을 때야 친구 아니냐 이러면서 한입 정도 먹을만한 딱그 정도 맛 근데 이걸 사 먹는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오 이런 게 있다고? 오 근데 백종원 도시락 먹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튼간에 이만 셋에 마무리를 할까요? 뭐. 현수랑 16회차 우승상품 명작 표고샤 리뷰였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리뷰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잘가요 <웃음> 망고 얼라와봐 그렇게까지 싫어하는거야 진짜 너무하네